앞 영상에서 문장에서 동사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더 언급을 해볼게요. 조금 과장을 보태서 어떻게 보면 문장에서는 그 동사의 성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동양권, 우리 한국어를 쓰는 우리한테는요. 그걸 파악하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원어민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자이 당연한 거를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하지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죠 예문을 볼게요 The principal who is responsible for the whole school work teaches English to make his students globalized 갑자기 이렇게 어려운 문장을 꺼내서 좀 당황하셨죠 자, 근데 이 문장을 공부하자는 뜻으로 꺼낸 게 아니라 이렇게 긴 문장을 처리할 때 동사의 성격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이걸 도형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The principal 하고 이걸 설명해주는 who is responsible for the whole school work. 그래도 뜻은 알고 지나가야겠죠. 학교 전체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교장 선생님이 teaches, 가르쳐, English, 영어를 to make his students globalized. 자기네 학생들을 글로벌화 시키려고. 뭐, 이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면 이 문장의 동사의 성격은 뭔가요? 한번 꺼내보세요. 위에 그냥 문장으로 봤을 때는 찾기가 어려웠었죠. 그런데 밑에 이렇게 문장을 도형으로 분해해서 살펴보면 훨씬 쉬워지죠. 우리가 아직 문장 구조 파악에 적응이 안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먼저 보고요. 자꾸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바로 캐치해낼 수 있게 될 거예요. 바로 teaches에서 does를 꺼낸 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does만 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를 한꺼번에 꺼내야 해요. The p r i n c i p l 이 일단 여자일 수도 있고 남자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남자라고 가정하면 he가 바로 꺼내지고요 그리고 teaches 에서 d o s 를 꺼내서 표현하면 돼요 그러면 he does 라는 말이 나오겠죠 이걸 왜 꺼냈냐면요 이렇게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 원어민들은 이렇게 긴 문장을 봐도 그냥 he does로 그냥 요약을 해버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거든요 결국 문장은 이렇게 주어의 성격 대명사로 대표되겠죠 그리고 동사에서 동사의 성격을 꺼낸 것만으로 문장 전체의 성격을 대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동사의 성격을 자꾸 꺼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도치라는 걸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도치에 대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할 거고요 우선 간단히 보면 도치는 이거예요 They saw the singer in the library 그들은 그 가수를 도서관에서 봤어 하는데 도서관에서를 강조하고 싶으면 In the library, they saw the singer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They said, there is the singer. 그 가수다 라고 그들이 말했다 해서 There is the singer 를 강조하고 싶어도 앞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영어에서 뭔가를 강조하고 싶으면 그냥 문장 맨 앞에 툭 꺼내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게 동사의 성격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선 Mark understood the structure of English 그럼 Mark는 영어의 문장 구조를 이해했다 잖아요 그러면 understood에서 did가 바로 꺼내져서 he did 라고 요약을 할수 있어야 되고 물론 he did understand the structure of English 라고 이렇게 문장을 풀 줄도 알아야 되지만 일단 여기서는 did를 꺼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앞에 도치와 이제 연관돼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문장을 한번 볼게요. he little understood the structure of English. 그러면 여기에 not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이 little은 거의 아니다라는 뜻이라서요. 그는 영어 문장 구조를 이해하지 못했었어. 뭐 거의 이해하지 못했었어 라는 부정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낫이 아니더라도 부정어 물론 낫도 포함이에요. 부정어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정어는요.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그 부정적인 거에 바로 동사의 성격을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리 i t 을 앞으로 보냈을 때 understood에 있는 did를 꺼내서 그리 i t 을 받쳐줘야 돼요 그래서 위의 문장에서 리 i t 을 강조하고 싶어서 앞으로 꺼내면 이렇게 little did he understand the structure of English 라고 문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치를 제대로 하려고 한다면 특히 이렇게 부정어가 들어 있을 때요 조동사 즉 동사의 성격을 바로바로 바로 꺼내는 감각이 너무나도 필요하겠죠. 이거왜 나만 모르고 있지? 그런데 사실은 이거보다는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들 때 훨씬 더 유용하겠죠. 자 그것도 볼게요. Mark understood the structure of English를 의문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바로 did Mark understand the structure of English라고 순간적으로 빨리빨리 변환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이게 영어 실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말할 때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장을 해석하고 자유롭게 막 뭔가를 변환할 때이 감각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습해야 돼요. we go 그러면 do we go? he goes 하면 does he go? 의문문을 이렇게 바로 만들어야 되고요. it went 하면 did it go? 하면서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건뭐 계속 연습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중요하다는 라건 알고 연습하시면 굉장히 더 연습하는 데더 많은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참고로 이렇게 비동사와 같은 동사들 이 equal의 의미가 좀 들어 있게 이렇게 표시한 동사들도요. 그냥 일반 동사와 똑같이 동사의 성격을 꺼내는 거 참고로 그냥 너무 당연하지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he looks happy는 she does look happy고요. 당연히 의문문을 만들 때 does she look happy 이렇게 되는 거죠. does she? 어색하면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쉬로 시작하는 의문문은 우리가 잘 말을 안해 봤다는 뜻이거든요. 부정어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낫을 붙이는 것도 그냥 낫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we go에서요. 낫은 동사의 성격에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we do not go 해서 we don't go가 되는 거고요. 이건 또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 not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어들은요. 동사의 성격을 꺼낼 필요 없어요. 그냥 붙이기만 하면 돼요. 위에처럼요. she went 하면 she never went.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좀더 연습을 하면 he goes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he doesn't go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it went를 부정문으로 바꾸면 it didn't Go. 이것도 이제 자유로워져야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do, does, did는요. 직접 동사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동사의 성격, 즉 조동사를 붙여줄 때는 그냥 또 붙이면 돼요. 그래서 you do your best를 의문문으로 하면 두를또 붙여서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앞으로 보내겠죠. do you do your best? 부정문은 do를 꺼내서 n o 을 붙이면 you don't do your best가 되는 거였고요. 그리고 does도 마찬가지죠. She does her best. 그러면 의문문은 does she do her best? 이렇게 자유롭게 꺼낼 수 있어야 되고 부정문은 당연히 she doesn't do her best. 그리고 과거인 they did their best도요. Did they do their best? 그리고 부정문은 they didn't do their best. 라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은근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젠 안 헷갈리겠죠.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가 영어를 구사할 때 3인칭에 S 안 붙이는 실수를 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원어민들은 그걸 보고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실제로 판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3인칭에 S 붙이는 그 연습을 조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문으로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문, everyone. everyone은 모든 이들이지만 이건 단수 취급하는 거죠 그 모든 이들을 한꺼번에 묶은 거예요 그래서 단수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everyone knows you can do anything 그래서 knows에 초점을 맞춘 거고요 모든 이들이 당신이 뭐든지 할수 있다는 걸 알아 이거고 this laptop computer doesn't work 자, 노트북 아니죠 랩탑이에요 랩탑 따로 해석은 안 할게요 그냥 같이 한 번씩 읽어볼게요 i s this cafe open every morning? 그래서요 사실 앞에 does this cafe가 does this가 좀 어색하면 이런 식의 영어는 우리가 구사를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상이 끝나도 이걸 읽어보고 뭔가 어색하면 안 돼요. 특히 이 동사의 성격에서는요. 자, 그게 없어질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선 저는 한 번씩만 읽고 지나갈게요. 다음 예문은 does the friend want to come here? 아, 한 번씩 더 읽을까요? does the friend want to come here? 그리고 그 다음 거는 He doesn't watch any horror movie. He doesn't watch any horror movie. 그리고 she speaks English, but James doesn't. 이렇게 James doesn't 를 꺼낼 줄 알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만든 예문이에요. She speaks English. But James doesn't. We do our best and she does. 여기서도 we는 do고 she는 does라는 걸 적응해보자는 라 의미로 만든 예문이에요. We do our best and she does. 그리고 다음 거는 Does your mom live there? Does your mom live there? 은근히 does로 시작하는 영어 문장 잘못쓸 때가 많아요. 뭐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Does she go to church? Does she go to church? 그리고 마지막 예문. Does that guy help you whenever you want? Does that guy help you whenever you want? 하면서 does that guy? Does that guy? 요 부분도 좀 익숙해지시라는 의미로 만든 예문이에요. 한번더 읽을게요. Does that guy help you? Whenever you want? 여기까지요. 여기서 이제 조동사 혹은 동사의 성격과 좀 익숙해지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어차피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바로 마스터할 거다라고 압박을 받으실 필요는 없어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